안녕하세요 화산중입니다 오늘은 메이플스토리 남자 캐릭터 헤어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은 225 이상 캐릭터 이미지 100만장인데 1등부터 100만 등까지 조사한게 아니라 20만개의 캐릭터를 5일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마네킹으로 맨날 머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하는게 더 나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모인 캐릭터 중에서 52%가 남자 머리를 43%가 여자 머리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과 다른 결과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자머리 순위 탑 100을 공개하겠습니다. 보험가 남자 기본 헤어인 커닝시티 헤어가 730명으로 100위를 차지했습니다. 99위는 19년 3월 로얄 헤어로 뽑을 수 있었던 흑사태 헤어입니다. 98위는 지금 로얄 헤어로 나와있는 안보여요 헤어입니다. 97등은 18년 12월에 로얄 헤어로 나왔던 팝콘 헤어입니다. 96등은 19년 10월에 초이스로 나온 스우 헤어입니다. 제노 기본 머리이기도 합니다. 95등은 루미너스 기본 헤어인 트윙클 헤어입니다. 94등은 17년 10월에 로얄로 뽑을 수 있었던 바리스타 헤어입니다. 93등은 6,001 이벤트 때 초이스로 나온 로버 헤어입니다. 키네시스 기본 헤어이기도 합니다. 92등은 19년 뉴트로 이벤트 때 초이스 헤어로 뽑을 수 있었던 필링 헤어입니다. 93등처럼 키네시스 기본 헤어입니다. 91등은 19년 뉴트로 이벤트 때 초이스 헤어로 뽑을 수 있었던 하얀달 헤어입니다. 은월의 기본 헤어이기도 합니다. 90등은 18년 12월에 로얄로 나온 밀키시티보이 헤어입니다. 89등은 17년 11월에 로얄로 나온 노을 헤어입니다. 88등은 17년 10월에 초이스로 나온 달토끼 헤어입니다. 87등은 18년 8월에 초이스로 나온 똑단발 헤어입니다. 86등은 모험가 기본 헤어 더벅머리입니다. 85등은 부르는게 값인 마라벨 이기 빅토리 라이더 헤어입니다. 84등은 19년 4월에 로얄로 나온 스페이드 헤어입니다. 83등은 팬텀 기본 헤어인 럭셔리 헤어입니다. 8 2등 19년 10월 초이스로 나온 데어데블 헤어입니다. 헤이 아치컷으로 유명합니다. 81위는 18년 12월에 로얄로 나온 틴틴 시크 헤어입니다. 82는 위 지금 로얄로 나와있는 나이트 헤어입니다. 79위는 마르발 8기 헤어 쿠폰을 쓰면 주는 밤의 백야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가발 유도 대부분 포함한 자료입니다. 78위는 18년 10월에 로얄로 나온 호이토이 헤어입니다. 77위는 6천일 리베트 때 초이스로 뽑을 수 있었던 바브들 래프 헤어입니다. 아크의 기본 헤어이기도 합니다. 76위는 시그너스 기본 헤어인 노블레스 헤어입니다. 75위는 패스파인터 기본 헤어인 와일드 숏 헤어입니다. 74위는 19년 11월에 로얄로 나왔던 얼그레이 헤어입니다. 73위는 16년 7월에 나왔던 이프리트 헤어입니다. 72위는 17년 5월에 나왔던 투톤블럭 헤어입니다. 71위는 18년 5월에 초이스로 뽑을 수 있었던 골목대장 헤어입니다. 참고로 이 헤어를 한 사람의 57%가 아인돈을 하고 있습니다. 70위는 19년 뉴트로픽셀 열기로 뽑을 수 있었던 블링수호 헤어입니다. 69위는 대머리 가발입니다. 남녀 구분이 안돼서 남녀 비율에 맞춰 55%로 책정했습니다. 68위는 포동헤어입니다. 19년 11월에 로얄로 나왔었습니다. 67위는 포마데어입니다 올해 10월 9일에 접속하면 얻을 수 있던 쿠폰에서 나왔습니다. 66위는 빡빡머리입니다 모험가 기본 헤어이고 19년 뉴트로 초이스 헤어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65위는 18년 8월에 로얄로 나온 바다 헤어입니다. 64위는 19년 1월에 로얄로 나온 메카닉 헤어입니다. 레지스탕스 기본 헤어가 아닙니다. 63위는 10월 9일에 받았던 쿠폰에서 나온 랜디 헤어입니다. 62위는 19년 7월에 로얄로 나온 수줍은 단발 헤어입니다. 61위는 지금 뽑을 수 있는 헤리킹 헤어입니다. 60위는 마라벨 8기 안개백야 헤어입니다. 백야 쿠폰의 경우 경매장에서 25에서 3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9위는 16년 9월에 뽑을 수 있었던 아쿠아 헤어입니다. 색감이 빅토리 라이더랑 비슷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58위는 18년 12월에 로얄로 나온 동그라미 헤어입니다. 57위는 올해 10월 9일에 준 쿠폰으로 뽑을 수 있었던 오디세이 헤어입니다. 56위는 19년 3월에 로얄로 나온 이클립스 헤어입니다. 55위는 18년 7월에 나온 알사탕 헤어입니다. 머리색을 사탕 맛으로 표현한게 특징입니다. 54위는 19년 3월에 로얄로 나온 블랙펄 헤어입니다. 53위는 18년 8월에 로얄로 나온 멜론 헤어입니다. 52위는 현역 마라벨인 무결 헤어입니다. 스카니아 기준 12억 정도에 구할 수 있습니다. 51위는 16년 9월에 나왔던 컬러링 헤어입니다. 52위는 은월의 기본 헤어인 잊혀진 영웅 헤어입니다. 올해 8월에 뽑을 수 있었습니다. 49위는 19년 9월에 나왔던 체스 헤어입니다. 48위는 19년 4월에 나왔던 줄리오 헤어입니다. 47위는 데몬슬레이어의 기본 헤어인 솔리테어 헤어입니다. 6천0일 기념 초이스 쿠폰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46위는 19년 3월에 나왔던 파이 헤어입니다. 45위는 19년 1월에 나왔던 봉봉 헤어입니다. 44위는 19년 1월에 나왔던 귀요미 곱슬 헤어입니다. 43위는 모험가 기본 헤어이자 19년 뉴트로 초이스로 뽑을 수 있었던 페리온 헤어입니다. 42위는 토벨 머리입니다 모험가 기본 머리고 19년 뉴트로 초이스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41위는 드래곤마스터 헤어입니다. 이름과 달리 에반 기본 헤어가 아니고 19년 3월에 로얄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42위는 19년 6월에 나왔던 금비 헤어입니다. 올해 4월에 체인지 헤어로도 나와서 여자 트위터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39위는 19년 3월에 나왔던 바보소년 헤어입니다. 38위는 마라벨 구기 안개 시엘 헤어입니다. 현재 스카니아 기준 5 0억매소까지 올랐습니다. 37위는 19년 1월에 로얄로 나왔던 부시시펌 헤어입니다. 36위는 19년 7월에 로얄로 나왔던 루시드 헤어입니다. 35위는 마라벨 구기 모자 밤의 시엘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마라벨 모자는 마라벨 헤어 쿠폰을 쓰면 1 플러스 1 개념으로 받는 아이템입니다. 34위는 라떼버블 헤어입니다. 18년 11월에 로얄로 나왔습니다. 33위는 19년 10월 3일에 주는 쿠폰으로 뽑을 수 있었던 라캔디 헤어입니다. 32위는 19년 4월에 로얄로 나온 별이 빛나는 헤어입니다. 31위는 19년 10월에 로얄로 나온 포유 헤어입니다. 32위는 19년 11월에 로얄로 나온 솔솔 헤어입니다. 29등은 19년 9월에 로얄 헤어로 나온 스윗송 헤어입니다. 28등은 19년 8월에 로얄 헤어로 나온 첼로 헤어입니다. 27위는 19년 7월에 로얄 헤어로 나온 다운 헤어입니다. 26위, 19년 5월에 로얄로 나온 쉼표야 헤어입니다. 25위는 19년 8월에 로얄로 나온 프리즘 헤어입니다. 24위는 19년 11월에 로얄로 나온 버블버블 버블 헤어입니다. 23위는 18년 9월에 나온 모카 헤어입니다. 22위는 19년 12월에 나온 루밍 헤어입니다. 21위는 19년 11월에 나온 딜런 헤어입니다. 20위는 마라벨 5기 시간의 나라 흰토끼 헤어입니다. 스카니아 기준 200억 메소이고 검은 가발을 주지 않습니다. 19위는 16년 12월에 로얄로 나왔던 요정윙 헤어입니다. 19년 4월에 체인지로 나와서 여캐가 뽑을 수 있었습니다. 18위는 마라벨 10기 안개무결 헤어입니다. 17위는 19년 1월에 로얄픽 헤어 쿠폰으로 나왔던 라온 헤어입니다. 체인지 헤어로도 나왔습니다. 16위는 마르벨 7기 카이 헤어입니다. 디자인이 좋지 않아서 부업 밖에 하지 않습니다. 15위는 19년 8월에 나온 소솜 헤어입니다. 모자를 쓰면 루야 헤어랑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4위는 19년 7월에 나온 포종 헤어입니다. 13위는 19년 6월에 나온 샤바랑 헤어입니다. 12위는 19년 8월에 초이스로 나온 큐즈미 헤어입니다. 초이스 헤어치고 엄청 잘 뽑힌 도트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11위는 마르벨 6기 플로리안 헤어입니다. 스카니아 기준 150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10등은 19년 3월에 로얄로 나온 휘핑 헤어입니다. 9등, 19년 1월에 로얄픽에 뽑힌 수호 헤어입니다. 8등은 19년 5월에 나온 포도맛 헤어입니다. 7등은 마르벨 8기 베개 헤어입니다. 6등은 19년 8월에 나온 블링 루야 헤어입니다. 블링 헤어인데 특별한 이벤트로 나오지 않고 로얄 쿠폰으로 나왔습니다. 5위는 19년 1월 로얄픽으로 뽑힌 바로 등교 헤어입니다. 4위는 19년 1월 로얄픽으로 뽑힌 루야헤어입니다. 만약 블링루야헤어랑 수술을 더하면 35,000명으로 1등이었던 머리입니다. 3등은 에반 남자 머리입니다. 19년 10월에 나왔었고 로얄픽에도 뽑혔습니다. 2등은 마라벨 고기 시엘헤어입니다. 이 수치는 밤의 시엘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밤의 시엘을 더하면 33,000명입니다. 1등은 19년 9월에 나왔고 로얄픽으로도 나왔었던 1호 헤어입니다. 쉼표 머리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자 헤어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